오늘은 여름철 비거낚시 철이나 처리나... 여름철이 아니지 오늘은 비거낚시 철이나 우리가 송어낚시 할때 얼음 위에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갔을 때 물에 빠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한번 들어가서 <웃음> 들어가서 한번 얼음 한번 체험해 볼게요 그리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주의사항도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얼음물에 들어가면 일단 정신이 흥미해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주의할 거는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해야 돼요 물을 마시게 되면 폐 속에 공기가 차서 <웃음> 차게 되고 그리고 정신을 폐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아 심장마비를 조심해야 돼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해볼지해줄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세 번째 우리가 이번에 주의해야 될거 이제 얼어 죽는 건데 아 시점 한번 나가볼게요 아 너무 차갑다 아 그리고 얼음에서 나갈때는 무조건 빠졌던대로 나오는게 가장 좋아요 아 나가 봅시다 너무 차가워 죽을 것 같아 아 그리고 물에 젖은 옷을 벗어주셔야 돼요 이게 체온을 25배나 빨리 깎아먹기 때문에 와씨 이거 1분이 너무 진짜 힘들구나 아, 혈액 순환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아뭐뭐 뒤지겠다 아, 아, 좋은 남자 같다 <웃음> 아, 그리고 베어그리스 형님이, 형님이 그러시는데 눈을 몸에 딱 발라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겉보기에는 미쳐보이는데 근데 왜 이렇게 아파? 수분을 흡수해준대요 여기 더 빨리 마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더라요아이게 사람 있어가지고 이거 벗을 수가 없네 생각보다는 열을 많이 뺏기지 않아가지고 어, 어, 어. 괜찮은데 아, 조금만 더. 우와. 남수와 자연의 대결은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